하, 하. 어, 잭 프로서버는 잽이 있잖아, 잽잽이 여기 무릎 안쪽까지만 와야 되거든. 오면서 얘는 놔주면서 이 한, 한쪽 팔만 나가는 거야. 이렇게. 이렇게? 잭 프로서버 때려서 여기서 몸 방향 이쪽을 보고 스윙 스텝팅. 넘어와서 이제 플로트야. 가당 쌍 하나 둘 오케이 투스텝보폭기계 해서 툼툼 둘셋땅 오케이 둘 하나 둘 오케이 자, 자 이거야 당땅 오케이 이렇게 가이 이렇게 가다가 각이 확 꺾어서 <웃음> 확 들어가야 돼.